그거 해볼까? a i 다른 명 넣고 저 혼자면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보자! 좋아! 해봅시다! 좋아! 백호롱 이기는 거는 당연한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 와, 아래 터졌네? 안되기네요 <웃음> 아, <내게 뭐야. 웃음> 제가 여기서 승리를 할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가봅시다. 자, 내가 캐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그니까 러 이거는 내가 캐리할 수 있는 거래네 자, 자, 이거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자, 분명히 아직 많이 할 거란 말이지. 정말 아직 공격을 많이 할 거거든? 이게 좋을 수 있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리 가! 내 거야, 이거! 야! 저리 가! 아, 뺏겼어! 야, 내 거야, 이거. 아, 내 거야, 이 야, 내 거야, 먹지 마. 아, 또 뺏겼어! 아니야 이길 수도아뭐 아니, 해봐요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안 해봤잖아요 해봐야 돼 일단 해보고 얘기하자 야 얘들아 나버리 어떡해 야야야야왜 버려 나왜 버려 나왜 버려 아찍어허허 <웃음> 아니야 아니야 모르는 거야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내꺼 어허허호허허어 정글 가야 되는데 어 빨리 정글 가야 돼 이거 저제라하루때 망했어 이거 제라하 차이 못 돌아요 지금 개구할 짓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요 일로와 일로오세요 <웃음> 어 죽어 <웃음> 어가어 뭐야 일로와요 아뭐 기분 나쁘다고 어나 안나쁜데? 자자자 <웃음> <웃음> 이길 수아제라라 <웃음> 뭐해 <웃음> 아 진짜 제발 한번만 져줘 아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웃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자자아도 <웃음> 아니 이거 쓸모가 없어 이 아이들 하도 나 쓸모 없는데? <웃음> 나 이제 죽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해주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아 <웃음> 진짜 나 아기야 저거 <웃음>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지마 나 지금 현실 부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해야돼 해봐야돼 끝까지 해봐야지 아왜 밀려! 아, 아니 왜 밀려 그게! 아 이상해! 아, 아니 그거 안에 똑똑하고이 밀린다고! 그게 들어가진다고! 아 잠깐만 죽광죽광을로와 주고 괜찮아. 아! 아 컴퓨터 너무 못해. 아 전갈 쟁 때문에 졌네. 내가 먹고 나이스. 아 채고락 쟁이 선 넘어진 것 같은데요? 채고락 쟁이 선 넘어진 것 같은데요? 안 넘어진 것 같은데요? 아! <웃음> 아니 왜그 자꾸 해석하면이지? 버금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자 썬더 이거 뺏어 먹으면 되거든. 얘들아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아, 도망쳐야돼 도망쳐야돼 공복기가안 <웃음> <군등기가> 눌려 <웃음> 아 진짜 기다려줘 아 1분까지만 기다려 진짜 먹어봐 진짜 치사하다 <웃음>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웃음> 그거 해볼까? AI는 다른 명 넣고 저 혼자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질것 같아 내가? 제가 진다고요? 아 절대 안 줘, 뭔 소리예요 아, 해보자! 좋아! 해봅시다! 좋아! 옛날에 내가 쓰던 안페인스 가져온다! 야, 이건 아니지? 야! 와 진짜 살벌하다! 좋아, 살벌하다 진짜! <웃음> 내가, 어?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요 어? 자꾸 무시하시는데! 트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긴장 안 했는데요? 아, 너무 평온한 걸? 평온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어? 일로와, 일로와! <웃음> 어, 못 움직이죠? 어, 안패페인스한테 겁먹었죠? <웃음> 아이고, 뭐라구요? 제가 진다고요? <웃음> 뭐라구요? 아 절대 안줘 절대 안줘 자 시작거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시작거스! 제가 뭐친다고요아 저걸 너무 압버신거 아니에요?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이거 이거 정글 먹어야 지 정글 먹어야 돼 이거 나 들어가서 두 마리 통째로 죽어! 리자드 제발! 죽으면 안돼!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어이지 어떡하지 기다려봐요 저의 진가가 나온다니까? 도망했다 자, 놓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골 넣고 이거 아일로, 아일로, 아일로와 여자식 일로와 둘셋 어~ 너의 무덤을 뻗거나 여자식아 하나 시작. 어디 약간 반대로 쓰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 잠깐만 이렇게 쓰라고 시작할 수. 어, 플러스 파워 들었다고요 데코롱 이기는 거는 당연한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 그죠 여러분, 와, 어, 헤터졌네 하하, <웃음> 자연의 순리를 벗어서 던지지 마요. 어, 무조건 이겨 포기하지 마! 안되게요이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내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까 아니, 안잤다니아 아니, 아니, 아니, 다고 제발 제발, 제발 죽어 주...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게지 여러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빨리, 빨리 아 빨리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아 조용히! 시니 끝! 죽어!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려주세요야 죽어 이자식 아니, 어니 도망쳐! 니 아니,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알수 있었자 이거 아 육점 넣고 아 회복하는 거야 그렇지 너왜 이게 비싸는게왜 쎄냐? 왜 이렇게 빵 때리는 게왜 이렇게 쎄냐? 잠깐만 너나 때리는 거 아니지? 아 사람 아니야! 아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 사람이야! 뭔 소리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 저리가 저리가 진짜 아 계단 시간 좀 빨리 좀 달려봐 진짜 아 그만 놔좀 이거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아내 너무 아프다 선다가 너무 아파 아 그만 놔라고 아 설마 선다보고 죽는거 아니야 이거? 음. 설마 선다보고 죽는거 아니야 이거? 아 설마 아니지? 훔종이 겠다어 <웃음> <응>? <웃음>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이거 하나부터 못 가야 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까볼게요.